안녕 친구들. 친구들 사이코지만 괜찮아 서예지 패션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더더더 더더 예쁘고 더더더 더더 핫한 아이템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한다고 태각 포착 문영이가 강태 주변에 여자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열받아서 한 걸음에 달려온 장면이죠 웃기다고 근데 표정이 살벌하다고 요그라며 달려온 고문형의 원피스는 어디까? MSGM의 플로럴 패턴 슬리브리스 드레스라고 가격은 9 7만원이라고 그리고 함께 착용한 주얼리들은 프레드의 제품으로 귀걸이의 가격은 3529만원이라고 또한 반지는 3247만원이라고 어마무시한 가격이랑 제품명이라고 이 룩에선 볼드한 골드 귀걸이가 눈에 띕니다 포멀한 의상에 포인트 주기 딱 좋네요 이 제품은 디디에두보 제품으로 가격은 278,000원입니다 이 갖고 싶은 문형 애잔한 스토리와 별개로 새아얀레이스타과 스커트가 너무 예뻤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의 조합까지 공주님 그 자체 이 제품은 미우미우의 레이스탑 제품으로 가격은 232만원이라고 스커트는 롱마크라메 로즈 스커트 제품으로 가격은 289만원이라고 그리고 귀걸이는 불가리의 제품으로 제품명은 디바스드림 이어린지라고 가격은 285만원이라고 태각 포착 감동적인 가족사진 저 강태 안 오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잖아요 작가님 이렇게 비주얼 폭발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타이지의 원피스는 프라다의 러플드 셔츠 드레스 제품이고 가격은 219만원이라고 그리고 타이지가 착용한 반지는 피아젯의 로즈링앤 포시션으로 가격은 미정 그리고 팔찌 또한 피아젯의 제품으로 오픈뱅글 브레슬링 이것도 가격 미정이라고 그리고 시계도 피아젯의 제품이라고 익스트리미 레이디워치로 가격 미정 은영이의 찰랑찰랑 쏟아지는 골드드롭 이어링 이 제품 어디 건지 많이 궁금해하셨죠? 이 제품은 피아젯의 선라이트 이어링지 제품으로 가격은 2170만원입니다. 화려한 피아젯 귀걸이와 함께 착용한 로맨틱하면서도 레트로풍의 느낌을 보여주는 이 원피스는 봄영 원피스로 또한번 화제를 낳았죠이 제품은 셀린느의 프레리 드리스인 프린티드 비스코스 제품으로 가격은 418만원이라고 세각포착 보라니의 눈물샘을 폭발시킨 장면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난다고 이 와중에 화이트 오간자 소재 레이스 롱 원피스 너무 예뻐 이 제품은 펜디의 프리퀄 2020 음. 컬렉션 제품이고 가격은 이정이라고 방태를 저주받은 집에 혼자 두고 나서 너무 불안한 문영입니다 이것도 또 슬퍼 <웃음> 갑자기 슬퍼지는 게 어딨냐고 울지 알고 제품 소개해줘 이지의 귀걸이와 목걸이 모두 불가리 제품이고 귀걸이는 세르펜디이어링스 가격은 817만원 거리는 세렉팬디 넥클리스 제품으로 가격은 1 2 0 9만원이라고 음, 가격이 더 슬프다고 아름다움의 극치 이 레드 드레스의 정체는 이거 블랙핑크 지수 블랙핑크 지수가 하이올라트댄 like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하였죠 브랜드 알렉산더 맥킨의 쉬어 프릴 미디 드레스로 가격은 739만원이라고 함께 착용한 벨트 또한 알렉산더 맥킨의 제품으로 제품명은 알렉산더 맥킨 웨이스트 벨트고 가격은 118만원 8만원이라고 포착 아우 저 고라니 새끼 <목소리> 저건 나 아니라고 여기서 진짜 고라니 때문에 제대로 열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열받은 거 용서했습니다 서해지 귀걸이 겁나 화려해 보이죠? 이 제품은 불가리의 세레팬디 이어링즈라고 가격은 4,110만 원이라고 들덜덜 <목소리> 1970년대 당시 우아한 실루엣을 그대로 반영한 블라우스와 트롬프레유 착시 효과가 있는 니트 베스트 70년대 감성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스커트까지 벗어 입고 길거리에 나오면 그 동네 주인공으로 등극할 각이네요 서혜진은 올 루이비통 제품을 착용했다고 블라우스는 롱 슬리브 블라우스 제품으로 가격은 432만원 니트 베스트는 울 니트 탑 제품으로 가격은 228만원 스커트는 A라인 랩 스커트로 가격은 398만원이라고 참고로 함께 착용한 가방은 루이비통의 깐느 제품으로 가격은 3 4 0만원이라고 이게 다 얼마인고 새각 포착! 플로럴 프린트에 웨이트 패브릭 소재의 롱 드레스 밴딩이 있는 넥라인이라서 사예지처럼 오프숄더로 입으셔도 되고 넥라인 부분을 올려서 깔끔한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는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또 나온 퍼프 이제 고문형 시그니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제품은 드리스반 노튼의 데이나 푸시한 드레스라고 가격은 219만원이라고 그리고 이 제품은 허리에 스트링이 들어와서 사예지의 개미 허리를 꾸매주기까지 한다고 또 나왔다 루이비통또 나왔다고 하얀 레이스 러플이 가득한 원피스 그리고 헤드피스까지 웨딩샷 같은 느낌 가득 앞서 라니가 말한 대로 루이비통의 원피스라고 아! 너 노란색 코사지도 루이비통 거라고 이 제품은 루이비통 스프링 2020 레디 투 웨어 컬렉션 제품으로 가격은 미정이라고 해각 포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서예지 패션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들 재밌게 봤냐고 근데 고야 우리 다음 영상은 뭐야? 다음 영상은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태연의 패션을 알아볼 거라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 안녕.